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아입니다. 책 읽는 언니 이번 도서는 베트남 출신의 불교 승려이자 평화운동가 시인인 틴나탄 스님의 도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중에서 가고 오미 없이 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고 오미 없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죽어서 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존재는 특정기간, 즉 수명안에 환정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무에서 유가 되는 순간 시작되고 죽어서 다시 무가 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멸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깊이 보기를 수행하면 존재에 대해 매우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념의 불과함을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생도 없고 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사에 대한 이런 관념은 강력한 미혹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안도하죠. 삶을 즐기고 새로운 방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머니를 잃었을 때 나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일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불행이 닥쳤다. 이후 1년여를 어머니를 애도하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밤절 뒤편에 있는 남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암자는 베트남의 고온지대에 있는 차나무가 무성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꿈에서 어머니와 나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찰랑대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몹시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었을때 어머니를 잃은 적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를 잃었다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분명 내 안에 살아계셨으며 앞으로도 늘 그러실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전체가 달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속에서 차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쓰다듬어 주는 달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나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어머니가 거기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몸이 내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살아있는 연속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전의 모든 조상님들의 연속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발이라고 보고 있는 이 발은 실은 우리의 발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는 함께 촉촉한 땅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를 잃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손바닥을 보거나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거나 발밑의 땅을 느낄 때마다 어머니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라도 나를 위해 거기 계셔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깊이 볼줄 안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진실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모습으로 형태화 되었다가 또 다른 새로운 형태화를 위해 기존의 모습이 멸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롭게 형태화 되어 나타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행과 정진을 한다면 그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세상을 주의 게 보십시오. 나뭇잎과 꽃, 새와 비 등을 말입니다. 온전히 멈추고 깊이 볼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으로 형태화되고 또 형태화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아픔을 내보내고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낭끽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로 산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우리 자신에게나 거기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걱정하며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을 근심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항상 두렵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경이로움과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히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가지 않은 완벽한 조건들을 항상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제쳐두고 우리를 좀더 안전하고 굳건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미래가 무엇을 가지고 올지 항상 두렵습니다 직업을 잃을까봐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어딘가에 있을 마법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그 순간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 삶이 존재하는 오직 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가진 땅에 묻혀있던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모든 땅과 모든 소유물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보물이 들어있는 그땅 조각만을 가져갔습니다. 그 보물은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을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이나 부처님의 정토를 찾아야 할 곳, 우리의 행복과 평화와 충족감을 찾아야 할 곳은 지금 이 순간이어야만 합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슬그머니 돌아가거나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음을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습관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국권이 존재할 수 있을지 알아야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업가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가르침을 펴실 때의 유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사업가들이 미래의 성공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여 지금 이 순간을 즐길 만한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보셨습니다. 사업가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줄 시간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없이 미래로 빨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극락 정토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정토는 지금이 아니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이 아니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숨을 쉬고 걸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과 주변에 있는 삶의 경위와 하느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명성과 부, 감각적 즐거움을 조차 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행복의 조건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다른 조건을 찾아 질주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유쾌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이 수행은 매우 유쾌합니다. 하늘 함께 오를 때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나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느님의 왕국과 부처님의 정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도착했네 집에 있다네 여기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나는 굳건하고 자유롭네 공국의 차원에 나는 머문다네 우리가 지금 여기로 돌아올 때 행복의 많은 조건들이 이미 거기 있음을 자각합니다. 하나차림 수행은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과 삶을 깊이 접하게 합니다. 그리하려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이 말의 원리를 금방 이해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많은 행복의 조건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수행이 필요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위의 실을 염성하십시오 회사로 출근할 때차 안에서도 이 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중이라도 실은 우리의 진정한 집인 지금 이 순간에는 이미 도착해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곳 역시 우리의 진정한 집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저 이 시의 첫 줄인 나는 도착했네 집에 있단네만 수행해도 매우 행복해집니다. 앉아있든 걷고 있든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든 아이에게 음식을 주고 있든 나는 도착했네 집에 있단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을 달아났다. 이젠 더 이상 달아나지 않으리라. 이제 그만 달아나는 일을 멈추고 참으로 나의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숨을 들이시면서 나는 도착했네를 말하고 실제로 도착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온전히 거기 에 있는 것, 100% 살아있는 것이 진정한 성취고 업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참된 집이 된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집에 있다네를 말하고 정말 집에 있는 듯이 편안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달아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도착했네. 집에 있다네라는 만트라가 사실로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걸음을 걸을 때, 지금 여기에 굳건히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말이 장애가 되어서는안 됩니다. 말은 단지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돕고 통찰의 지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위를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통찰지입니다. 실제두 가지 차원 집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면, 지금 여기에 진정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의 토대가 되는 굳건함과 자유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의 두 가지 차원을, 즉 역사적 차원과 궁극적 차원을 이해합니다. 실제의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파도와 물의 비율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파도의 차원 즉 역사적 차원에서 보면 파도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는 다른 파도에 비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다른 파도에 비해 더 아름답기도 합니다. 파도는 거기 있거나 또는 없습니다. 지금은 거기 있지만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역사적 차원을 접하면 이 모든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 높고 낮음, 가고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좀더 깊이 접해보면 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은 파도의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차원입니다. 역사적 차원에서 우리는 생사, 유무, 고저, 거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이 모든 개념들이 제거됩니다. 파도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물을 접할 수 있다면 또한 동시에 파도가 물의 삶을 살수 있다면 그 파도는 위에서 말한 시작과 끝, 생과 사, 있음과 없음 등의 개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 때웃건함과 기쁨이 옵니다. 그 파도의 참 성품은 생도 없고 사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에겐 역사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어떤 지점에선 존재의 시작을 말하고 또 시간의 다른 지점에선 존재의 끝을 말합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만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런 개념에 다루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질투가 나고 가래가 일어나며 마음속에 온갖 갈등과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도착할 수 있다면 좀더 굳건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의 참 성품을 만나고 궁극적 차원을 접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궁극적 차원을 접하면 지금까지 고통을 주었던 모든 개념들을 떨쳐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힘을 다소 잃으면 우리는 궁극적 차원의 시각으로 우리의 근원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늙음을 역사적 차원에서 보지만 궁극적 차원에서 생사는 만물의참 성품이 아닙니다. 만물의참 성품은 생사에서 자유롭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 차원에서의 수행이고 두 번째 단계는 궁극적 차원에서의 수행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생과 사가 일어난다고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궁극적 차원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가 우리의 개념적 사고에서 온 것이지 참 실제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 차원과 계속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만물의 실제와 접하게 됩니다. 궁극적 차원에서의 수행이 성공하려면 먼저 역사적 차원에서의 수행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궁극적 차원에서의 수행이란 파도가 참 성품인 물과 접하고 있는 것처럼 생도 없고 파도 없는 형품과 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형이당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파도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답도 같은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파도는 물에서 왔다가 물로 돌아간다 실제에서는 가고 음이 없습니다. 파도는 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딘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파도는 언제나 물입니다. 가구옴이라는 것은 그저 정신적 구성물일 뿐입니다. 파도는 물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도가 물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파도는 항상 물이기 때문에 물로 돌아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파도가 파도일 때 그것은 이미 물입니다. 태어난과 죽음, 가구옴은 그저 개념에 불과합니다. 가고음이 없는 참성품과 접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구름은 무가 될수 없습니다. 구름은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우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멸한다는 관점은 잘못된 견해 즉 사견입니다 만약 과학자가 이 몸이 소멸된 뒤 자신이 더 이상 거기 없다고 한다면 자신이 무가 되고 존재에서 비존재로 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괜찮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은 과학적 증거에 반하는 것이니까요 생과 사는 함께하는 한 쌍의 개념입니다 가고 옴 영혼과 소멸, 자아와 타자가 그렇듯이 말이지요. 하늘에 나타나는 구름 한 조각은 새롭게 형태화되어 출현한 겁니다. 구름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구름은 바다에서 태양열을 받아 생성된 수증기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수증기를 구름의 전생이라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구름으로 존재하는 것 역시 그저 존재의 연속입니다 구름은 무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언제나 무언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태어남은 없습니다 오직 연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성품입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무생무사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지에는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라부아지에도 동일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참 성품은 무색무사입니다 이런 참 성품을 접할 때만이 소멸의 두려움, 존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사물은 형태화하고 그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조건 중 한두 개가 사라지면 사물은 이전과 동일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때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은 이 우주에는 완전히 존재하는 것도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사람들 대부분은 태어난과 죽음, 가고움에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왔다가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성품은 가고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고 그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형태화합니다. 조건이 더 이상 충분치 않으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형태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만물이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앨 수 있다고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파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로 환원시킨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하트마 간디를 죽이고 마틴 루석행을 암살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아를 깊이 볼때 즉 우리 몸과 감정과 인식을 깊이 볼때 또는 산이나 광, 타인을 볼때 그들 안에서 무생무사의 성품을 보고 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불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불교의 지혜로 보면 불멸 또는 영속성의 관점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만물은 다 무상하고 다 변화합니다. 그 무엇도 이전과 영원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속성은 만물의 참성품이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건 역시 잘못된 견해입니다. 불멸과 소멸 역시 땅을 이루는 이원적 개념입니다. 불멸이 사견인 것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모든 것은 다 무상했고 늘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멸 역시 잘못된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구름의 죽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늘을 보니 우리가 사랑하던 구름이 이젠 거기 없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구름아 이제 내가 거기 없구나. 난너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옵니다. 우리는 구름이 존재해서 비존재로 유에서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구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언가로 있다가 갑자기 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기보다 연속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탄생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단지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말이죠.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종이를 보십시오. 종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갑자기 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종이를 깊이 보면 거기서 나무를 보고 또 나무에게 자양분을 공급한 후 해와 비, 구름을 보고 더하여 벌목군과 종이공장을 볼수 있습니다. 즉 종이의 전생을 볼수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은 그렇게 왔습니다. 종이 한 장의 형태를 가진 것은 단지 새로운 형태화를 취한 겁니다. 그것을 태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한 장의 성품은 무생무사입니다. 종이 한 장이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이 한 장을 태우면 연기, 증기, 재, 열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종이는 다른 형태로 연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붕괴되었을 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멸의 견해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애도할 때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좀더 아름답게 연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는 다른 형태를 가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자리차 속에서 구름을 알아볼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수행하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우리가 마시는 차 속에 구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당지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통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습으로 연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속을 알아보기 위해서 깊이 보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거기 있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내게 지극한 현실입니다. 나는 당신을 대신해 숨을 쉬고 당신을 대신해 주변을 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대신해 삶을 즐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내 곁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 당신이 내 안에 있음도 압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을 동찰의 지혜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생사를 극복하면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존재라는 개념과 비존재라는 개념은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사라지면 그것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늘 연속하는 것입니다. 구름의 참성품은 무생무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참성품 역시 그와 같고 우리 또한 무생무사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하기 우주비행사 두 명이 달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달에 있는 동안 우주선에 이상이 생겨 지구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 이틀 동안의 산소가 있을 뿐입니다. 그 시간 내로는 지구에서 이들을 구하러 올 가망도 없습니다. 이들은 단 이틀 만에 삶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 순간 만약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흙을 밟고 다시 한번 걷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그 밖에 어떤 것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들은 큰 회사 사장이 되거나 유명인이 되거나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오직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달빛을 음미하며 걸을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달에서 죽을 뻔하다가 방금 구조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있으니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별에서의 산책을 즐겨야만 합니다. 임제선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은 물이나 불리를 걷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이 땅을 밟고 걷는 것이다. 내겐 이 가르침이 참 소중합니다. 나는 걷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공항이나 기차역처럼 혼잡한 곳에서도 걷기를 즐깁니다. 그렇게 발자국마다 어머니 같은 돼지를 오르만지며 걸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날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에 몰입합니다. 책은 우리를 몸과 지금의 현실에서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책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또 두려움과 걱정에 휩쓸립니다 내면의 평화, 우리의 맑은 마음, 불성으로 돌아가는 일은 듬뿍니다 그리하면 어머니와 같은 대지를 만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잊고 삽니다. 그저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계획과 두려움, 수많은 불안과 꿈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몸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대시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들숨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들숨과 완전히 함께하라고 그리고 날숨과도 함께하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을 다시 몸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멋진 것들을 깊이 보세요. 어머니와 같은 돼지는 너무도 큰 힘을 가졌고 너무도 너그럽게 우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너무 멋집니다. 수행을 마치고 돼지처럼 굳건해지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직시하게 되고 그때 어려움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